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새우요 이거 뭐라 이름이? 깐쇼깐쇼 음. 깐쇼 새우튀김 그걸 할 거예요 열다섯 마리예요 이게. 열다섯 마리 껍질을 벗겨 볼게요 껍질 여기 새우 이거 한 마디만 남겨놓고 벗겨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음. 머리는 이거 나중에 된장찌개 할때 넣어서 끓이면 버리기 아까우니까 새우가 파란에 얘는 음. 싱싱해서 그런 건가? 색이 이쁘네 음. 색이 이쁘면 뭐해? 찌면은 다 빨개지는데 이렇게 닭값 한, 한, 한 마리는 떨어져 버렸나 꼴랑지가 여기 물에다가요 소금물, 옅은 물을 조금 타가지고 씻쳐야돼 새우를 색깔이 되게 파란 이쁘네 파란 음. 게 이뻐 배를요 이렇게 따야 돼요등 쪽으로 냐면 이거 내장이 나오거든. 이렇게. 가운데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분격을 딱 내야 돼.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아이고, 괴롭다, 새우. 새우가 괴로워? 몸이 <놀람> 꼬여지네. <놀람> 예. 이쁘지?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쁘네 응? 이뻐 <놀람> 꼴랑지에 나가고 소금물로 살살살살 좀 뿌려놔야 돼 후추도 이렇게 좀 재놔야지 양파 반쪽만 네, 생리버섯 피마 이 간이 뱄으면은 녹말을 좀 묻혀야 돼 전분 전분 이게 털어야지. 묻히고, 털고, <웃음> 털고. 넣고, <웃음> 넣고. 그렇게 하면 된답니다. 토끼 같네. 흰 <웃음> 응, 음. 토끼가 돼 버렸네. 다 튀기면 더 이뻐. 응. 딱 기름 이게 새우 기름 높이만큼 해야 돼. 푹 집어 넣지 않고. 새우가요, 이게 익으면은 약간 이렇게, 우물로 어, 쓸라고 움직여요. 그러면 이럴 때건져야 돼. 너무 에래어 튀기면 안 돼. 맛이 없어. 식용유. 이제 양파를 먼저 볶아야 돼. 이걸 안전히 익혀야 되거든요. 케차세개 들어갔냐? 소금을 좀 넣고 설탕 정종 후추 이건 멸치 멸치 그 다시마하고 멸치하고 다린 육수예요. 이제 종이 벗 피망 다넣고 새우도 이건 어리볶으면안 돼. 그만 볶아야 돼. 어리볶으면은피술이노여져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볶아주면 돼요. 볶고 다 됐습니다. 큰걸 넘겨야 되겠다. 음. 음. 들어서 엎어버리면 안되 돼. 뭐. <웃음> 음. <웃음> 들어서 엎어보겠다 <엎어버리면> 때문지. <겟듯이>. <웃음> 음 맛있겠다 이거. 맛있어. 술안주도 좋고 밥밥 반찬으로도 되고. 여기도 깨 뿌려? 응 음. 원래 뿌리나. 깨 뿌려서 먹으면 되지. 깐쇼 <웃음> 이게 깐쇼 샤오의 볶음요 튀김을 했어요. 이게 술안주로도 좋고 밥반 밥반찬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괜찮네요. 네. 오늘도 감사합니다.